자, 목표값은 어, 일목균형표에서 수준론이라고 합니다. 수준론. 수준론을 수준론 통해서 이제 그 파동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과연 상승을 할까? 이거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최대 그 상한선, 목표값. 상한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어, 최대한 타겟으로 잡을 수 있는 목표값을 계산을 하는 건데, 어, 뭐 구체적인 그그 그 수준론 이론이나 뭐 시간론 이론 이런 것들은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바로 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목표값 수준론 분석을 할 때는 각각의 파동을 잘 끊어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시작점, 파동의 시작점, 그리고 파동의 끝지점 그리고 여기에서의 끝지점 지금 보시면은 상승 하나, 조정 하나, 그리고 반등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에 체크를 해놓을게요. 어, 이거 수준론 저희 분석하는 거 많이 보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 많을 거예요. 워낙 많이 했던 콘텐츠라서 자 여기 상승 A 그리고 단기 고점 B 그리고 반등 지점 C 유 지점에서부터 이제 과연 얘가 그러면 이 반등 C 지점에서부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D 지점을 찾는 거예요 D 지점 D 지점을 찾는 그 목표값 분석하는 방법 자, 일단은 기본적인 그 목표 값, v 값, e 값, n 값, nt 값이라고 있습니다. 어, 각각의 그 알파벳 형상들을 그 수준론에서 목표 값으로 이제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어, 개선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v 값 먼저, v 값 먼저. 자, v 값은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이 조정파동 있죠. 이 조정파동이 다시 B 지점만큼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V자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B에서 C까지의 길이. 자, 요까지, 요까지의 길이가, 그대로 B에서 다시 이어지는 요 값이 V값입니다. V 값입니다. V b 케의방광기를 앞둔 b 케의목표가 뭐 그래서 얘는 V값. V값이 얼마냐? 와... 10? 아니다. 100만인가? 100,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V값 100만원. 대단한데? 자, 그 다음은 N값이 있습니다. N값. N값은 어, 뭐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A에서 B까지 길이가 C에서 이어지는 거. 그래서 알파벳 N자 모양이라고. 그렇죠 N자 모양. 어, 그래서 문지점 a에서 b까지 길이가 a에서 b까지 길이가 그대로 b에서 c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어렵지 않죠? 네. n n값. n값은 얼마? 75만 원. 75만 원.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시면은 어 우리 1번 한번씩 쳐볼까요 1번 네, 1번 1번 한번씩 쳐 주시고 저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nt 값이 있습니다 nt 값 nt 값은 어 n, n 그 목표 값 n을 조금 응용한 건데 어, n 에 대한 목표 값이 a 에서 c 까지의 만큼의 길이 요게 이제 C에서 C에서 다시 이어지는 값인데 이미 충족을 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어, 안 쓸게요. 안 쓰고 그냥 이런 값이 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목표 값 중에 가장 크게 볼수 있는 값이 E 값입니다. E, 값. e 값은 값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B에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알파벳 E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E 값입니다. E, 값. e 값은 8만 원, 118만 원. 어. 자, 그래서 어, <웃음> 일단은 차례대로, 차례대로 비케 반감기, 반감기 뭐 이슈가 있으니까 솔직히 이컨텐츠를 만들었겠죠. 어, 근데 일단은 이거는 반감기는 고려하지 않은 그냥 순수 그 차트 분석에 차트 분석에 의한 목표가 분석이다 알아두시고 어, 75만 원, 100만 원, 그리고 118만 원, 119만 원. 어 이러한 수준으로 BK의 목표값을 어, 한번 수준론을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값을 통해서 어, 내가 만약에 이러한 젤에서 매수를 잡았어 어, 매수를 잡았, 잡았는데 잡았어 그러면 과연 길게 들고 갈 건데 어디에서 팔아야 되냐 이러한 젤에서 매도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론도 한번 어, 볼게요 시간론 시간론은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변곡 지점에서부터 차례대로 그으면 됩니다. 26. 딱 맞는다. 딱딱 맞아. 딱딱 맞는다. 자, 기본 수치일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2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6. 그래서 기본 수치일 중에 가장 중요한 9, 17, 그리고 26이 있는데, 26이 피보나치에서 618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618. 그래서 한 사이클이 딱 끝났습니다. 26. 26 기간 동안. 그리고 나서 조정파동이 이어졌는데, 조정파동은 음, 조정파동도 딱 26이네요. 허, 신기하다. 허, 신기해. 그렇죠. 어, 하락사 하락 사이클도 딱 26. 그럼 얘는 어, 그 사이클을 끊을 때그 시간론으로 이제 그 사이클을 끊을 때 어, 얘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6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앞으로 이 반등 파동도 26 기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2 6주죠 26주. 어, 180일 어,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하나의 반등파동 사이클 요게 이 목표값 동안 음, 언제 6월달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러면 대략적으로 올해 상반기 목표값을 이런 아이들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론 그리고 수준론 이렇게 보는 것 그래서 유목균형표는 특이하게 다른 분석과 다르게 가격 상하 기준만 뿐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시간에 대한 그 상하 아, 그 좌우 간격 어. 이걸 통해서 선행분석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어, 선행분석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기술분석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그 타겟을 어, 75, 100, 118만원 이런 수준으로 볼수 있다. 하, 깔끔하다 깔끔해.